짜잔! 저희가 이번에 부를 위해서 페리오 패널 팟도어를 샀습니다 이런 페리오 문에 껴가지고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걸을수 있게 다닐 수 있는 문을 샀어요 말지덕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부가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좀 공간이 있는 걸로 샀어요 그래도 조금 좀좀 작,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닐 수는 있다라고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오늘은 이걸 설치할까 합니다 짜잔, 완성을 했습니다. 떼가지고 연습을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위에 예, 이거 나사를 풀어서 이런 거를 줬어요아가 나가봐. 구분, 꺼, 아웃, 구피 구피 하세요, 구피, 피 하세요. 피. 고, 피 하세요. 굿보이 가피. o 할 happy! h 해보자. I 굿보이! 굿보이, 비비! 거기서 먹으려고? 잔디에서 먹으려고? j a s